가자 맛있니? <웃음> 고랑이 다리를 뜯고 있어요 이거 먹을 게 있어? 아니, 먹을 게 없는데, 계속, 고라니 다리를. <웃음> 먹을 게 있어야 뜯어먹는 거지, 이놈 시키들이, 그냥? 이거 막 주워먹으면 안 돼. 야. 어이고, 이고이 어이. 아니, 왜 우리 집 강아지들은 <웃음> 이렇게 포악하냐? <웃음> <웃음> 이거 봐, 이거 봐. 저, 저, 저, 저기요. 그, 고라니 다리, 그거, 그거 함부로 뜯으시면 안 돼요. 장염 걸려 얘들아. 오, 미라고 있자. 야, 인공이 이거, 이거 뭐? 아이고. 아니, 원래 개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? 그래. 이런 거 좋아하는데 시내에서 자라는 개들은 이렇지 않지. 어. 이 시골 개들이니까 그렇지. 우와, 우와, 우와. 달려드는 거 봐. 이런 개들은 너구리나 이런 거저집 근처에 오면은 다 쫓아버린다 오야 너네는 강아지인데 이 정도면은 다 크면 어떻게 되겠니? 집중력이 좋아 얘 예, 제일 굶은 거 같다 야밥 <웃음> 엄청 잘 먹이는데 고라이 <웃음> 다리를 보고 어. 애기들 진정하세요 또 <웃음> 따라간다? 아 따라간다 어리둥절한다 어리둥절한다 허리 등장 왔다. 가자.